그리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진짜 막 작정하고 뭐 연예인처럼 얼굴 작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꼭 그냥 얼굴만 작아지려고 양악수술도 많이 하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좋은 얼굴,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은 조화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를테면 어이 두상이나 전체적인 두개골의 크기에 비해서 윤곽이 크거나 입가 턱이 많이 나온 케이스들은 수술하면서 엄청 많이 작아질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다큰 케이스들이 있어요 밖으로 <웃음> 볼때 윤곽도 거의 두드러지지 않고 옆으로 볼때 턱이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크기가 큰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사실 수술에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목표는 사실은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을 밸런스가 잘 맞게 해 주는 거지 단순히 크기 자체를 추이되는게 목적은 아니에요 두드러진 뼈를 줄이는 과정이 작아지는 과정하고 맞으니까, 이 수술이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로 알려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거지. 그것만을 목적으로 네. 접근을 하면,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안 되는 네. 대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다 하면서 윤곽 수술은 같이 할수있고요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만 다른 거. 케이스만 다 다른 거. 네네. 두드러져 있지 않으면 안 하기도 하고, 두드러져 있으면 하기도 하고. 어 사실은 이제 어떤 건 있을 수 있냐면 남의눈과수술 양아 수술 모두 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 암이 발견돼서 저를 찾아가면 뭐 암은 진단하면 수술을 조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뭐 광대가 두드리고 턱이 죽어서 턱이 크다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아, 저도 양아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광대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죠. 그 불편감을 해소하고 싶으면 수술 하는 거지 대놓고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어,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본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고치고 싶거나 어, 개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수준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